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주 동안 잘 보내셨죠? 자 현대과학과 인공지능 자 오늘은 자 인공지능 로봇에 따라서 어, 교육적인 측면, 교육구조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자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다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선정한 자 최고의 미래학자죠 네, 토마스 프레입니다 자, 토마스 프레이가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새로운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것에 어, 우리는 새로운 스킬을 배워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맞지 않다 컴퓨터 프로그램 재교육 어, 재과정을 거쳐야 한다 짧은 시간에 강도 높은 혁신적인 일을 배워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토마스 프레이는, 자, 미래는 현재를 통해 결정한다. 당연하죠. 현재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자, 미래는 결정되게 됩니다. 자, 미래의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고,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이번 학기 4차 산업과 또, 자, 변해가는 현대 과학, 그리고 인공지능, 지능에 따라서 자, 모든 분야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자, 토마스 프레이가 한 이야기처럼 자, 미래는 여러분들의 미래는 자,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자, 미래는 결정된다고 라 했습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 자 소프트웨어 교육 받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코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변해가는 세상을 따라가기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 로봇사회는 앞으로의 미래 교육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현재 교육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네, 주로 시험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렇죠 즉 학생들은 대학교 입학을 위해 수학능력평가를 보고요 자그 결과에 따라서 어, 우리는 순위가 매겨지죠 또한 우수성 입증을 위해서 어, 각종 자, 경시대회에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시험 문제를 살펴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학생들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모두 다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를 제출해서 일부러 틀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를 가르는 거죠 자 우리는 상대평가, 절대평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대평가가 그거라는 거예요 상대평가가 네,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에서 틀리면 그만큼 네, 순위가 떨어지겠죠 자, 수능 영어 시험의 경우 자, 네이티브들도 풀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도 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자,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보잖아요 자격증 시험들도 네, 수험자가 실수하도록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인공지능 로봇은요 일단 답이 정해지면 시스템에 오류가 있지 않는 한 절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인간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있고요자 인간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쉽게 지치죠 반면에 인공지능 로봇은 네, 정답이 정해져 있다면 절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반복한다 하더라도 로봇은 지치지 않습니다 미래에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은 인간보다는 인공지능 로봇이 더잘할수 있는 분야라는 거죠. 자 현재 교육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 그대로 문제를 풀거나 답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요? 다른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이 문제점이죠. 하지만 미래에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 분야는 사람보다 인공지능 로봇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교육 시스템에 익숙한 학생들은 인공지능 로봇과 경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현재 교육의 시험 방식은 뭡니까 다 점수, 점수 중심이고요 자 난이도는 자, 실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은요 점수 중심이 아니라 네, 창의성 중심으로 아, 변화가 될 것이고 자 난이도도 아, 다양하게 아, 문제를 출제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아, 미래 교육은 실수를 안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학생들에게 더 높은 줄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바뀔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설령 교육 시스템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돼요? 인공지능 로봇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교육은 창의성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고 있고 바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입니다. 자, 엘빈 토플러가 자 21세기 한국사회의 비전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학교들은 학생들이 21세기에 24시간 유연한 작업체제보다는 2차 3차 산업혁명에 맞는 즉 사라져가는 산업체제의 시스템에 맞도록 짜여진 어긋난 교육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라고 예, 보고서에 밝혔습니다 즉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거죠 현재 한국교육은요 예, 암기 위주의 교육입니다 공부기계처럼 생각없이 그냥 외우는 데만 치우쳐져 있는거죠 자 그런데 이 교육방식이 암기 위주의 교육은 2차 3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엘빈 토플러라고요. 즉 앞으로 기계처럼 공부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이 할수 없는 인간적 능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어, 교육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도 2017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예, 초등 교과서에 예, 소프트웨어 교과서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자 현재 예.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다 코딩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컴퓨터 중심의 사회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회 자, 소프트웨어를 모르면 이제는 변해가는 현대과학을 모른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기반으로 아, 사고하자 그게 바로 컴퓨팅적 사고라는 개념인거죠 그동안 교육 시스템은 3차 산업혁명에 부합되기 위한 대량 생산과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암기 위주의 교육이 중심이었다는 라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미래 교육은 생각의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창의성 교육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주로 자 시험을 위한 교육은 방식이 어떻게 돼요? 네,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변화가 되면 자, 주로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자 난이도도 정말 필요한 내용 위주로 출제가 될 것이고 교육의 방향도 시험만 잘 푸는 인간으로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우는 것만, 암기하는 것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의 힘을 키우는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컴퓨팅적 사고를 할수 있는 그래서 창의성과 분해와 패턴 인식과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는 앞으로 미래의 교육 방향이 정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 위주의 방향에서 실생활에 맞는 교육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즉, 암기 위주 및 시험 위주의 교육보다는 생각에 힘을 키우는 실생활 위주의 교육으로 변모할 것이다. 자, 그것에 관련된 교육 시스템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야, 영어 소통만 가능하다라면 자 이런 글로벌 온라인 교육 시스템 코세라라고 하는 자 o 크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교육 시스템도 발달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 온라인 대학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사이버 대학이 많이 등장했죠 자 이제는 교육도 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웃음> 자 인공지능 로봇 시대로 자 앞으로 인간은 예, 암기 중심보다는 창의성 중심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교육은 3차 산업 혁명 이후에 산업 흐름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 로봇으로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즉, 네, 창의성보다는 암기 위주의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란 어떤 것일까요? 창의성은 획일라된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의미합니다. 자, A는 A야가 아니라. A가 B도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정해져 있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해보자는 해보자 라 거죠 즉 보편적 사고방식이 아닌 자,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을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자 창의적 사고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는 데이터와 세상 변화를 관찰하고 남들과 다른 관점의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자 우리 과거에는 TV 매체를 통해서 자, 각종 정보를 획득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인터넷이 등장하고 자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쏟아, 쏟아져 나오는 이때에 자 우리가 TV만 볼 수는 없잖아요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도 여러, 여러 어, 분야라고요 그렇다보니 각자 생각하는 거, 각자 말하는 거다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아, 거기에다가 창의성만 발휘하게 되면 우리는 인, 자, 인공지능 로봇보다는 훨씬 더, 자, 더 잘하는 분야가 생길 거란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이 창의성은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요 미래사회 때 인공지능 로봇에게 내 육체적인 노동을 맡기자고요 나는 좀더 창의적인 일을 하게 되면 되잖아. 자, 인공지능이 여러분들과 저와의 경쟁의 대상인가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그것을 머신 러닝, 딥 러닝, 강화학습 등등의 여러 가지 학습 방법에 의해서 학습하는 인공지능은 데이터, 아, 정답을 찾아내는데 고수라는 겁니다. 때문에 인공지능과 경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쟁에서 우위에 설수 있는 방법은 뭐다? 창의성이다 자, 우리나라 소프트 교육 의무화가 2015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문과,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중 소프트 교육 강화를 어, 시키겠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2019년 작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대상 일주일에 소프트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자, 중학생들은 2018년도부터 교육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고등학교는 정보 과목을 일반 선택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이 소프트 교육을 받는다라고 해서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을까요? 자 물론 잘하는 어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은 자 컴퓨터 과학,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주로 C 언어, 자바 언어 비주얼 C++ 아니면 파이썬 같은 고급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언어들을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성인들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컴퓨터 고급 언어를 배우기도 어렵고요. 자 응용하기도 어렵고요. 자 그것을 실무 프로젝트에 적용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프트 교육을 시킨다고요? 자,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8세기 예. 1차 산업 혁명 때 증기 기관이 등장하고 자,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자, 영국이었죠? 자, 시골에 살던 젊은이들은 자,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자, 도시로 이동합니다.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시고요. 하루 월급은 얼마입니다. 그런데 18세기 당시에 시골에 살던 분들이 얼마나 숫자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얼마의 시간이, 시간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공장에 취직하고 나니까 월급이 얼마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지 다 숫자 노름이라는 겁니다. 아 숫자를 알아야 되겠구나 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시작된 교육이 바로 수학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한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로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컴퓨터를 모르면 네, 쫓아가기 힘든 사회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면 끌려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우리 생활 전반에 모든 것이 다 소프트웨어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자, 이제는 전자제품 기계 제품보다는 소프트웨어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우리 주변에 엘리베이터 자, 여러분들 집에 가정에 전자밥솥, 세탁기, 냉장고 자 모든 것이 다 소프트웨어로 동작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모르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컴퓨터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러한 사고를 키워서 문제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코딩 교육을 시키는 거고 컴퓨팅적 사고라는 개념을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자 어린 학생들이 자 성인들처럼 자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자 왼쪽에는 자 스크래치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자 엔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두 개의 특징은 네 블록식으로 이루어진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왼쪽에 스크래치 자 스크래치 보시게 되면 자 주황색, 파랑색 보라색 여러 색상들 이 있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블록처럼 서로 조합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언어예요. 자 오른쪽에는 엔트리입니다.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만들었죠? 자 여기 녹색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블록들이 존재합니다. 자이 블록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든다고요. 자 스크래치는 자 미국 MIT 공대에서 만들어진 블록형 교육, 교육용 소프트웨어고요. 자 오른쪽에는 우리나라 N자, 네이버에서 만든 자 블록형 교육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해본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고양이가 앞으로 전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양이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자이 미로 게임에서 자, 출발점에서 출발한 다음에 자,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 이러한 미로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앞으로 전진하다 보니까 벽에 부딪혔어요.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벽이 없는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겠죠. 자, 이러한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도출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 여러분들이 구현한 다음에 자, 이렇게 블록식으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조립을 했는데 완성이 됐고요. 어,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까? 좋잖아요. 해피하잖아. 아 내가 완성을 했구나. 내가 성공했구나. 자 그래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자, 지금은 엔트리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이, 제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도 있고요. 어, 또 어떤 학교에서는 스크래치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의 경우에도 대학교의 경우에도 자, BIT 전공 학생들에게 자, 소프트웨어를 인식시키 시켜 주기 위해서 자, 이런 스크래치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한 아, 파이썬이라고 하는 음. 스크립트 언어를 가지고 교육을 시, 아, 시키기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 스크래치 많이 쓰고 있죠. 자, 스크래치 아, 아 파이썬이죠.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인공지능 분야, 빅데이터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국내에 자 이러한 시험 제도까지 도입이 됐죠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증을 발급해줍니다 자 우리나라의 한국생산성본부 대한상공회의소 등등의 공기관에서 어, 컴퓨팅 사고에 관련된 자격증이나 자, 이 코딩에 관련된 자격증을 실시해서 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아, 소프트웨어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구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자,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스크래치나 엔트리를 해본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만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엔트리, 스크래치 초등학생들만 배우는 교육용 프로래,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쉽게 할수 있을까 복잡한 기능들을 다 제거해보자 자, 추상화라는 개념이 있고요 굉장히 큰 복잡한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잘게 잘게 잘게 잘라내면 문제가 단순화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분해라고 합니다 자또 자, 과거에 내가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 방식을 도입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보면 어떨까요? 문제들에는 비슷한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아, 패턴을 찾아보자. 패턴 인식이 있고요. 자, 창의성과 분해와 패턴 인식을 거치게 되면, 자,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자, 알고리즘화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일 때도 라면을 끓이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를 알고리즘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알고리즘을 좀더 편하게 보기 좋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플로우 차트 순서 도라고 불러요 아 순서도만 이해 잘, 잘하면 여러분들도 쉽게 아, 프로그래밍을 구현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실생활에 봉착하고 있는 문제들도 어,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의 기반은 뭐예요 네, 컴퓨터가 기반이 되는 거죠. 자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 온라인 교육 사이트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무크라고 하죠 무크. 자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고 해서 자앞 글자만 따서 자 무크라고 합니다. 자 무크는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또는 개방형 온라인 강좌로 아, 불러지기도 합니다. 자 무크는 MIT 공대와 하버드 대학교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웹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홈페이지에요. 자이 홈페이지 안에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다양한 교육 강의를 이 사이트에 올려놓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교육을 시켜주는 사이트예요. 자 고등교육의 개방을 위한 대규모의 상호참여 기반을 교육, 어, 교육시키고 있고요. 자 여기서 매시브란 뜻은 수강자 수의 제한이 없다.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자 하버드대학교의 명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나요? MIT 공대에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는 강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나요? 자, 우리가 직접 미국에 가지 않는 한 그러한 경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MOOC가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고요. 그 온라인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네, 대학과 연계한 학위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석사 과정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미국에 가지 않아도 하버드 대학교의 학위 과정을 마칠 수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픈과 온라인 교육 과정은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자, 일반적인 강좌 수료는 약 3주에서 15주 정도 걸리고요. 특별한 교육 과정은 자, 1~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과정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학위 과정도 이수해지고 자석사과 정도 주면 한국에 있어도 우리는 하버드대학교에 학위를 마칠 수가 있다고요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졌던 주입식 교육 방식이 자 이런 온라인 교육에 무크라는 것이 생기면서 네.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MOOC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 MOOC라는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코세라, 에드엑스, 유다시티. 반면에 한국에도 K-MOOC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코세라의 자, URL 사이트 주소고요. 자, 2015년도 9월 달에 9월 달 기준으로 전 세계 123개 대학에서 1319개 강좌를 개설을 했어요. 자, 이 강좌에 자,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강좌가 없을까요? 자, 매주 20분, 30분 분량의 강의를 자, 5개에서 6개가량 듣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영어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자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연동도 가능하고요. 국내에서는 예, 카이스트 등이 이 코세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에드엑스. 자, 세계 최정상급의 명문대 학교 위주의 콘텐츠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하버드 대학교, MIT 공대, 중국의 칭화대학교, 우리나라 서울대 등이 참여해서 다양한 강좌가 여기서 지금 제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강좌를 여기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 기관에서 듣는 교육이 불편하다?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최근에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나 또는 이러한 MOOC 플랫폼의 교육 사이트에 가서 세계적인 석학들의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자 유다시티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자 컴퓨터 공약 분야에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자 대학 또는 구글, AT&T 등 전세계의 IT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면서 네, 컴퓨터 공학에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없다고요? 예, 네, K-MOOC가 있습니다. 2015년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MOOC가 출범이 됩니다. 자, 2015년도 10월달 국내 10개 대학에서 아, 총 27개 강좌로 시작했고요. 당시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와여대, 포항공대 등등 카이스트까지 시범서비스에 참여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k 무코에서는 강좌의 카테고리가 인문, 사회분야, 교육분야, 공학분야, 자연, 의학, 예체 등으로 자 메뉴가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고 있고요. 2018년도 하반기 기준으로는 자, 영상의 개수가 총 354개의 강좌가 개설이 됐습니다. 자, 저는 1인 미디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는 저는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저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음,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정보들 우리는 수강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자 물론 자 유튜브에 검색하시게 되면 많은 영상 강의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전문화된 자 이런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시청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처럼 암기 위주의 교육 방식을 고수하시겠습니까? 향후 인공지능 로봇이 나의 육체적인 노동을 대신한다는데 그러면 나는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로봇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미래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을 하셔야지만 그거를 토마스 프레이가 한 이야기처럼 미리를,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암기 위주의 교육이 아니고요. 창의성을 나만의 상상력 나만의 창의력을 무한히 발산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대표적인 창의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구글, 네이버, 인텔. 자, 구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색 포탈 사이트입니다. 자, 구글 서제스트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구글 서제스트. 자, 우리가 검색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자, 그럼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자, 비슷한 키워드로 검색했었던 여러 리스트들이 쭉 나오죠. 그쵸? 뭐, 마이클 잭슨, 마이클 조던, 어, 마이클 펠프스, 자, 마이클 세베지, 마이클 페이지 등등의 다 관련된 키워드가 같이 검색됩니다. 이것을 구글 서제스트라고 한다고요. 구글 직원이 개발해 낸 거예요. 자 중간에 네이버가 있습니다. 지식인, 자 네이버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자 개발자가 창안해 낸 겁니다. 위키디피아처럼 우리가 직접 사전을 만들어 낼수 있지 않을까? 질문에 대한 답을 중개인을 통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답을 달아주면 질문자나 답변자나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것을 네이버의 직원이 개발했다고요 자 전세계 중앙처리장치를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개발사인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인텔 자 cpu 개발 업체죠 중앙 처리 장치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자 듀얼코어라고 듀얼 하는 cpu가 자, 시판된 적이 있었죠 자이 cpu에 열이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에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면 자 노트북 바닥에 열을 받아서 자 우리는 박열판을 사다가 써본 적도 있을 거예요 열을 빼 줘야 되는 거죠 cpu에 중앙 처리 장치에 너무 열을 받으면 CPU가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멈출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 방법을 누가 말했을까요? 트럭 운전사가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듀얼코어가 등장했고 자 열을 자체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CPU가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창의적인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전세계의 어, 전세계 시가총액 탑10을 보시게 되면 야,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7개, 8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7개, 8개가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보태는 것은 굉장히 쉽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여러분들의 무한 창의력을 한번 적용시켜보시라고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인 창조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입니다. 대한민국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소프트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자, 또한 <웃음> 정부에서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사람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무상 제공해주는 학교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교육제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직관하셔야 되고요. 직시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창의적인 사고를 갖는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미래 교육의 주축이 된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강하게 인식하시고요. 자, 그대로 준비하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따른 자 교육, 구조, 변화 온라인 교육이 생겼고요. 어, 변화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